지난번에 1000만원 치사하고 여러분 100만원 나눠주면 기억나죠? 이번에도 100만원 정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쿠 반갑습니다 그동안 또 많은 신캐들이 나왔고 메타에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신규 등급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등급표 들어가기 전에 하아 특히나 최근은 등급표 만들기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덱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보통 그래도 와이 메타덱이 거의 씹어먹는데 몇 가지가 있지 이런 느낌인데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다양하고 그 각자들이 다참 좋아가지고 뚜렷한 정답이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한번더 강조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플레스 그첫 번째입니다. 페스타입니다. 특히 견제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등표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로 누구 소개해야 되나? 그래도 페스타를 소개할 만한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나 콜라보 강캐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일곱 개 대제 애들이 좀 약간 이 게임 주인공도 아니었나 좀좀 밀리는 느낌 좀 있어요. 여기서 넷마블이 아마 원초의 퀴자크 같은 애를 좀 내주면서 페스타한테 힘을 좀더 실어준 게 아닌가 이는 생각이 들고. 여튼 하 그래도 역시나 트리플레스 첫번째로 소개할 만한 페스타다 있습니다. 자 트리플레스 그두 번째 페스티벌 멀린입니다. 패멀누나는 처음에 좀우리 어려워가지고 페멀누나 이거 종만 나 이랬는데 오 볼수록 이 누나가 대단한 누나입니다. 트리플레스 그세 번째 필러입니다. 아이무지막지 앉아서 콜라보로 등장한 신캐인데 뭐 기준은 페멀이라든지뭐 기준은 다른 캐릭터들과 이렇게 막 시너지를 이루어가지고 최강의 살상너로 등극한 친구입니다. 정말 얘를 PVP에서 만나면 아 숨이 턱 막혀요. 근데 얘한 구턴이다 내가 아데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만 혼자서 막센 친구는 아니고 그죠. 어떤 조건들 갖춰졌을 때 최고의 광역 살상러다. <웃음> 자, 리프레스크네 번째 라인하르트입니다. 라인하르트도 이번에 좀 견제를 좀 받았어요. 그래도 미친 놈이죠. 너무 좋고 오히려 또 필러가 득세를 하면서 필러로 또 견제하기에 또 좋은 자기 직업을 굳건 지키고 있는 라인 하르트입니다. 특히나 또 범용성까지 좋아가지고 대중층에서도 널리 쓰이고 랭커들 사이에서도 사랑받는 그런 넓은 유저층을 가졌다. 자, 트리플레스 다섯 번째 연옥반입니다. 어좀 옛날 캐릭터 느낌 나야 되는데 그죠? 라인 하르트가 또 득세하면서 연옥반 같이 그냥 떠버린 역주행. 그래, 넌 정말 불사의 귀한 자가 맞는 것 같다. 어. 트리플레스 여섯 번째 페이엔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여전히 만나면 숨통이 막히는 딜탱이다. 트리플레스 일곱 번째 성물이 있는 찬드라 형님입니다. 1인 차단기 너무 좋고 방격기 정말 무섭고 맷집 개돌았고 트리플레스 여덟 번째 비델리입니다. 참 이래저래 좋은 딜포터다. 트리플레 아홉 번째 암멜 선멜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에서 묶어서 소개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멜 많이 죽었다. 암멜 지가 죽은 건 없어요. 워낙 세네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암멜은 트리플레라고 생각합니다. 자, 트리플레스 그열 번째 마무루입니다. 일마도 진짜 무조건 좋은데 이제 픽률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좀 이제 흩어진 거지. 그게 진짜 다양화 때문이에요. 다양화 때문. 그래도 어쨌든 트리플레다 트리플레스 SSS 열한 번째 나오후미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나호미를 트리플레스 주기에는 생각보다 픽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잘안 보입니다. 대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마가 그렇게 높은 티를줄수 없다 싶긴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제가 트리플레스 마지막 부분에 넣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진짜 운영을 잘하는 랭커들 그런 랭커들의 나호미를 만나면 야 정말 어떻게 이노?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한 놈이긴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호미는 정말 스펙도 겁나 갖춰줘야 되고 거기에 운영 까지도 뒷받침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랭킹전에서도 엄청 세다뿐이지 픽률이 또 높은 건도 아니에요. 그만큼 대기지 금 다양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일말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더블 S 정도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썼을 때 기준으로 트리플 S를 줘야 될 만큼 겁나 좋은 놈맞긴 합니다. 더블 S로 내려갑니다. 더블 S 첫 번째 에키드나입니다. 필로덱에서도 잘 활약하고 있는 에키드나죠. 더블 S 두 번째 원초 추자크입니다. 맛이 마신 되게 힘을 더해주는 그러면서 1인 관통기까지 갖춘 상당히 괜찮은 서포터입니다. 더블레스 오젤드입니다. 마신 되게 좋은 이 개성도 좋지만 아이 감염기가 정말 일만 앞에 끌었을 때는 감염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감염기가.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서브에 넣어서 써도 좋고 자 다음 더블레스는 자요 3인방이죠. 진부 부린의그 남편의 성물 있는 라그다이엔입니다. 이들도 아직 여전합니다. 자 다음 더블레스 페스티벌 있는가? 고서 8고 코인고서까지 고서 3인방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중에 솔직히 말해서 패서가 제일 좋죠 패서는 약간 트리플레스로 봐도 될 만큼 막강한 놈입니다 근데 어쨌든 고서 3인방은 세타 더블에스로 소개해도 될 만큼 대단한 서포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더블에스 해멀 누나입니다 좀 이렇게 오래갈 줄 몰랐어요 이 누나가 그러나 방금 소개해드린 코서와 함께 무한공불댁으로 아직도 쓰이고 끔살 빨리 못시키면 진짜 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되게 핵심 인물이죠 자 다음 더블에스 에칼 아스 인간대게 핵심 인물 자 이제 s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는 아직 신캐들이 소개 안된애들좀 있죠 <웃음> 그 녀석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좀 기대를 해 주시고 자 s 우리 형님은 자칫 이럴 수도 있어요 응? 형 도원형 s 주기도 좀 사실 아닌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도원형 그래도 s 줘야 돼요 예 pvp에서는 거의 피그 좀 보기 힘들지만 pve에서 마수전이든 간에 그런 데서는 여전히 한 자리 차지하시기 때문에 s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s 각성 각성킹입니다 지난 생방에서는 이제 뭐 각성킹도 뭐 고인특집 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많이 죽었다 각성킹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개 OPK였는데 왜냐면 광역캐들이 너무 미친 개쌉 광역캐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광역 최강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제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고 그래도 고인특집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게 S인 거는 딜량 대비 보막 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컨텐츠들에서 계속 쓰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아직 자기 자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S 이마도 역시나 PvE에서 정말 잘 쓰는 단일 딜러다. 자, 다음. 피케스 쓰지는 않지만 최강의 인연이죠. 근타입니다 마찬가지 정말 최강의 인연이죠 근살입니다자그 다음에 체리엘입니다 인마도 인연으로 많이 쓰죠 요 운청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나온 타르미엘 진보스전에서 필수캐로 픽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에스 큐자크입니다 피대지 덱을 잘 팹니다 다음 에스 마가류드입니다 파고란 퍼퍼이자 서브딜러 다음 에스 에밀리아입니다 종족불명 덱에서 빙결로로잘 쓰이죠 다음 에스 슈나입니다 종족불명 덱에서 좋은 서포터죠 다음 에스 라프타리아 입니다 나오후이 덱을 보좌하는 친구다 그렇죠? 근데 그 나오후이가 라프타리아 네가 없어도 된다 자스가 그러면서 나오후이가 뭐 라이나르트 덱에 들어간다든지 확실히 나오후이가 더 주인공이고 라프타리아는 좀 받쳐주는 캐릭터 느낌입니다 그래도 S는 충분히 줄만하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SS를 볼 만큼 빛날 때도 있습니다 다음 구류드입니다 초살덱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죠 일마 표정한테 깔아뭉개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죠 자, 다음 라반입니다 좋은 서브 영웅. 자 다음 처젤입니다. 좋은 서브 영웅. 자 다음 코멀입니다 좋은 서브 영웅. 자 다음 람입니다. 종족 불명되게 좋은 서브 영웅. 다음 쿄입니다. 메터마다 불붙이기 좋은 친구. 다음 크리스마스 릴리아입니다. 아직은 그래도 S로 볼만합니다. 다음 S 꼬멀입니다 다음 S 여예일입니다 슬슬 좀잘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자체로는 좋은 친구죠. 다음 S 강모노입니다. 다음 S 속타르. 다음 S 원초찬드라. 이렇게까지 S 시리즈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직 신캐가 안나왔죠? 신캐인데 S안에 못들었다 자 어떤 애가 있는지 소개해드리면 키즈나 A티어 좋습니다 그래도 A티어랑 나란히 있는 게 누가 있냐면 체력리즈라든지 해변다이엔 신화와서 이런 애들 좋잖아 이런 애들 이게 PVE에서 어떤 컨텐츠에서는 얘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키즈나도 딱그 정도라고 봅니다 PVE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번에 타르밀 진보스 나왔죠? 그런 데서 활력하고 p v e 에서는 좋습니다 이거 관통 3배 때리면서 지가 랭업 돼가지고 A티어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신키로 나왔던 할로윈 이스틴 유자생은 제가 B티어를 줬습니다 <웃음> 아질질그리고 앉았다 이 말이지 그러나 얼마의 역할은 인간덱에서 킬당 피각하는 서브에 넣어도 아군이 킬 따면 피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솔직히 인간덱에 좋은 사람이 많아요 네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픽이 거의 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대난투에서 농계덱 잡는 용도로 가끔 보이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1월 신규 등급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등급표에는 완전한 정답은 있을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Good.